안녕하세요 프로열심로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1영상을 한지가 딱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어, 정말 되돌아서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매일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탄다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리고 물론 지금도 낯설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점점 좀 익숙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제가 지금 1일 1영상을 한 달째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 정말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이 교대로 일을 하면서 주간 이틀, 야간 이틀, 쉬는 날 이틀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하면은 제가 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어, 씻고 출근하고 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7시가 되는데요 오후 7시 그런데 대본을 쓸때 씻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바로 작업실에 들어와서 대본을 열심히 작성을 합니다 무에서 <웃음>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이제 3시간 동안 대본을 작성했으니까 10시 정도가 되어서 촬영을 1시간 동안 하고 편집도 1시간 동안 하고 업로드도 이제 한 30분 정도 하면은 시간이 어느덧 이제 12시 반이나 1시가 되거든요 밥을 아직 안 먹었잖아요 그때 밥을 이제 1시에서 1시 반 정도에 먹고 또 잠을 잡니다 <웃음> 잠을 자서 이제 제가 5시에 일어나잖아요 5시에 일어나니까 얼마 또 못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또 일어나야죠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란 주간근무 <웃음> 그렇게 똑같이 패턴이 들어가고요 야간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3시간 잤다면은 야간 첫째 날에는 잠을 좀더잘수 있어요. 그 주간 둘째날 끝나고 나서 자고 나서 또 이제 10시나 11시 정도 일어나서 일단 밥을 먹는데요. 밥을 안해 먹고 사 먹습니다. 그 시간도 아까운 거야. <웃음> 그 시간도 아까워서 사 먹고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 민트 프라푸치노 하나 사가지고 달달하게 마, 마시면서 또 대본을 작성을 합니다 <웃음> 12시부터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본 작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출근합니다 <웃음> 아 정말 엄청난 스케줄이 아닌가 출근을 하고 이제 야간이 끝나면은 이제 아침 집에 오면 이제 한 8시 되거든요 8시 되는데 이따 출근은 또한 5시 4시 정도에 또 챙겨야 되거든요 또 오자마자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제가 생각했던 걸 합니다 예전에 올렸던 우리도왜 사는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올리기도 하고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막 그렇게 막 자질구리하게 막 철학적인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웃음>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한 11시 됩니다 1 1시도 12시에 자고 한 4시에 또 챙겨서 출근을 합니다 <웃음>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첫 번째 일일 영상을 할 때는 쉬는 날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뻗어버렸어요, 그냥. 와,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아 어, 근데 정말 제가 1대1 영상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대본을 없앴잖아요. 대본을 없앴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게 뭐였냐면요. 그 카메라 앞에서 대본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스피치 관련된 책을 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스피치 책 보고 그리고 광역 맨날 보고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떻게 편집하는지까지 보고 어, 정말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조만간에 이제 제가 책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영상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할 예정인데 어, 정말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가 힘들지만 재밌어요 일단은 어, 힘들기도 힘든데 창작이 보통 이긴 해요 솔직히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올 해야 될까 있는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야 저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의 그 발상이라는 게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창작물로 긍정적이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어, 오늘은 제가 어 유튜브 일일 네. 영상 한달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정말 부족한 부분을 항상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나아지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보여주고 있고 대본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가시고 있는 게부베이기도한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제가 이제 6개월 뒤에나 1년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생각하는 관점도 여러가지 발상이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돼야 되는 점은 더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